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을 응용한 법문인데 에,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은 원인이 좋으면 은 결과도 좋고 원인이 잘못되면 은 결과도 불행해진다 막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이 전생부터 수 백생 천생을 이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고 어... 짓는 그러한 까르마라고 그럽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어, 자기 그 전생 인연을 알면 은소지를 알아서 잘살 수가 있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깁니다. 에, 우선 에, 우리가 이제 에, 업을 가만히 들이다보면은요 모든 인간의 근본 원인자가 인연이라고 할때그 인자가 뭐냐, 그러면 업이에요. 자기 업인데, 에 사람이 또 살아보면은 그 업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 덩어리니까 이걸 굴려야 돼. 에 우선, 에 직업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업자인데, 그, 우리가 생긴대로 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전생업 때문에 그래 생긴 거예요. 그걸 인연이다. 그래. 그런데 에,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업 아니고는 한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주 기본이야. 그런데 그걸 회피나 도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를 에, 악업을 선업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제 이제 그런데 실제로 생활은 그 하는 짓 보면 이제 그 업을 알 수가 있어. 농사지으면은 그 농업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사하면은 상업이다 그러고. 또 공장 차리고 살면 은 공업한다 그러고 또 학교 가면 은 학업이다 그러고 공부하는 것은 수업한다 그러고 끝나면 은 졸업이다 그래 그리고 이제 에, 일을 벌리면 은 사업이다 그럽니다 또 크게 벌리면 기업이다 그래 또 그걸 돌리면 은 영업한다 그래요. 그러죠? 업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이게 업이란 말은 우리 불교가 만든 말인데 완전히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 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잘된 말이야. 그런데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그러면 은 사람이 사람 만드는 사업이야.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 청춘사업이다 그럽니다 늙으나 젊으나 그지섬은 청춘사업이요 그런데 그 작업을 언제 하냐? 야간에 하니까 야간작업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업을 알면 은 불교를 알기가 참 쉽습니다 업을 모르면 다대체 불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에, 인생을 인연노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연이라고 할때 근본 원인하고 보조 연하고 합쳐서 인연이라고 이렇게 복합 명사를 쓰는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자기 본업이에요. 본업이요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어차피 업을 지을 바에는 잘 지어야 되는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이 본래 타고난 자기 본업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선치가 안 해. 악해 대개 보면 사악해가지고 악업을 짓는게 인간의 본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 가지수로 하면 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 짓는 업이 첫째가 뭐냐 살생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생을 안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꼭 사람만 죽여서 뭐 살생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어,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은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흡수하고 있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근데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 공간에 있는 생명체를 무수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쉴새 없이 그 쉬면 죽어버리고 그리고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 근데물 속에도 박테리아가 수천만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걸 그냥 무진장 먹어버려 물안 먹으면 못 살아요 또밥 속에도 꽉 들었어 생명체가 다 들어있어 이 사람은 처음 먹고 사는 건데 그 속에 자동적으로 생명체를 흡수하기 때문에 살생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살생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게 본능이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 그렇게 이제 몸으로 살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적질하는 게또 업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점잖은 것 같은데 도적질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적질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 안 하면 일단 도덕놈입니다그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은혜, 국가의 은혜, 사회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은혜 다 갚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보답할지도 몰라. 요새는 고마운지도 몰라. 예? 옛날에는 딸 보고 뭐라 가냐. 시집간 딸을 어른들은 이쁜 도정놈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친정에 가서 그잘 보일라고 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눈이 바짝바짝 갑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이쁜 도적년 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도적질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상속까지 해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완전 도적놈이야. 근데 아들은 또 더했놈이야. 이놈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름표도 지역 이름으로 바꿔버려. 네? 아버지 재산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완전 도적놈이야. 남자는 또 이렇게 도적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잘 산다. 뭐 웰빙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헛소리야 그 알고 보면 은 겉에만 알지 실지는 모르고 있어 무서운 도적질 을또 실제로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들키지만 않으면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네? 내가 어려서 중노릇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가면 자동 도적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돼왜 그러냐 한 사람만 실수하면은 그냥 전체가 그냥 한번 다 도적질해야 을 돼. 내가 실질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 그때 이제 그 60년도에 내가 군대를 갔는데, 네, 논산 훈련소 29연대, 10중대, 1소대 내가 41기생이야. 굉장히 고참이요. 네? 지금 70이니까 고참 아니요. 아 근데 그때만 해도. 그 p i r 을 6단계가 있어 지금 가보니까 5단계밖에 없어요 6단계 하면 요새 애들은 허리 부러져서 못살라 그래서 5단계밖에 없는데 그 6단계는 하루 종일 포복만 하거든요 땅바닥을 기고 그냥 먼지 구덩이에서 그냥 꼭비드지 같아 그렇게 하고 나면 은 이제 호흡기 장애로 그냥 저녁이면 저먹고 모이고 없어 그냥 몽롱아니 정신이 없어 그런데도 또저모를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점호를 하는데 마침 시간이 다 됐는데 전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내관무함에 빨래비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수건 밑에 바로 빨래비누가 우기에 있는 건데 푹 꺼졌어. 큰일 났대. 그래, 그냥 나도 그반 졸면서 그냥 전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노래하다가 그냥 그 옆에 놈걸 갖다 놨어요. 이 본능이에요 해 보니까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아 그런데 갖다 놓고 이제 가만히 또 이제 눈지그시감고 노래를 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요 예 속에서 이 양심이 있더만 양심 선언을 하는데 야 이놈아 죽놈이 군대까지 와서 도둑질하냐 너희놈 수도한 거 무효다 무효 큰일 났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네 회개를 했어. 참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한때 교회를 댕겼어. 그래서 이회개를 해도 안 돼요. 참회도 안 되고 회개도안다고 계산이 아무리 해도 안 맞아. 응?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고 군대에서는 반성이라고 그래. 반성을 하고 이제 돌려주려고 이제 막상 돌아서서 보니까 어느새 그놈도 갖다 놨어요. 싹쓸이 도둑놈이라. 군대 가서 보면 도둑놈 아닌 놈이 없어요. 응? 그런 거 보면 참 여자들이 훌륭해요 어머니들이 그왜 훌륭하냐 그 남편이라는 게 원래 도둑놈인데 그 놈을 데리고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참뭐 뜻받아주니 얼마나 훌륭하냐이 말이오 나 그때 깨달았어아 어머니가 참 훌륭하구나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인간의 본능은 이 도적질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 업이요, 네? 현실적으로는 습관이라 해 우리 업이란 말을. 그런데 구조도 그렇게 생겼어요. 손도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손이 안으로 뒤로 간 놈이 없어. 아무리 해도 안 가요 이것이. 이게 네? 뭐든지 보면은 자기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놔야 돼. 특히나 이 손이 이 팔이 짧은 사람은 도적질을 전생에 많이 해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종갓집에서는 화장이 짧은 사람안 데려갑니다. 왜 그러냐? 쥐도 보면 앞발이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쥐는 저만 혼자 퍼먹지 절대 안 주거든요. 근데 사람도 이게 짧은 사람은 계속 저만 먹어가지고 이것이 짧아진 거예요. 그게 업이요. 업보로 그렇게 과밥를받아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선 보고 그옷한벌 해준다고 기장 재오라 해서 안 맞으면 그냥 퇴짜 해버리잖아요. 종가집에서는 그런 거 데려오면 남편도 모르고 새끼도 모르고 저만 먹어보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생긴 거다보말 알아야 되는 게 남자고 여자고 팔이 짧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데또 길어도 도적질 할 때는 짧게 쓰더라고요. 팔이 긴 사람도 보면. 도둑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간 놈이 없어. 전부 뭐 이렇게 가져가지. 응? 그, 미국 놈 봐. 미국 놈이 아주 키도 크고, 손이 긴데도 그 춤추는 거 보면은요, 도둑놈 춤이더라고요. 계속 나무 여자를 들고 다기는 거예요. 계속. 아주 도둑놈 춤이래요. 응? 근데 우리 한국 춤은 그게 아니에요. 도라지 양산도 춤은 이렇게 뒤에로 물러나면서 주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응? 아주 이게 참 양반춤이고 문화인춤이요. 이런 거잘 봐야 됩니다. 응? 자, 그건 그런데 어쨌든 그 본능이라는 게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에, 그, 섹스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행위, 성관계 하는 것은 그것도 본능이에요. 그거 전생부터 이렇게 쭉 태어날 때마다 그렇게 성관계를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음향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어때, 여자들 시집 갈때 친정어머니가 첫날 저녁에 어떻게 자빠져라 가르칩니까? 안가르쳐 그런데 시집만 가면 건들면 자빠져버려요 이게 시집. 응? 그게 본능이래요 본능이에요 근데 남자는 반대로 이건 또 엎어져 버려, 이것이 딱, 응? 그 희한한 거요. 물에 빠져 죽어도 여자들은 가보면 꽉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남자는 엎어져 있습니다. 총 맞아 죽어도 그러고, 그 희한한 것이요. 이것은 연구 안 해보면 몰라. 하면서도 모르니까, 이게 워낙 본능이니까. 응? 업이란 말은 요새 말로 본능이라 그 말이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신업이라고 하는 몸이 짓는 업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게 말하면 그게 악업이요. 본능이란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입을 가지고 놀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망을 합니다. 거짓말, 실실하고 눈을 실실 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거짓말을 하면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입이 실룩실룩 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웃음> 특히나 이게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은 입술이 얍실납실합니다. 하도 달고 달아가지고. 특히나 여자들은 그,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빨간 걸 칠한 건데 소용없어요. 막 침을 발라가지고 돌려버리니까. 에?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거짓말을 잘안 합니다.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요 <웃음> 그 대신 한번 했다가 하면 큰 아주 입방울를 되게 찌어버려요 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막하요 알고 보면 <웃음> 그놈이 그놈인데 그것도 구업 중에 아주 본능이라요 그것이 헐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입장골란하면 해버려요 그냥 입이란 놈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에 양설을 합니다. 입에 혀를 가지고 두 가지로 써 버려 그냥 이쪽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 말하고 쌈 붙여놓고 뒤에서 씩 웃으면서 여지라는 놈 있어요. 그가 아주 뱀 같은 놈이 뱀이 혀가 두 개거든요. 사람은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써 보니까 양설이다 그러는 거이야그 아주 그런 며느리 들어오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안 돼. 쌈 붙여가지고 깨져버리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봐야 돼. 응, 조직이 깨지는 것은 양설이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양쪽으로 막써 가지고, 요새 그 국회의원들,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면 양쪽으로 써 버리잖아요. 응?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양쪽으로 안 쓰는 사람을 찍어 줘야 돼. 딱 봐가지고, 근데 그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 응. 그다음에 악구가 있어. 악구라 하는 것은 아주 험악한 소리를 그냥 어금니를 꽉 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끄떡하면 죽여, 죽여 이런 놈이 있어. 요 응? 그런 사람은 이제 옹리백이 곱슬머리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 실지는 죽이지도 않으면서 이제 구업이라.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어금니를 물고 응? 그거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거 뺄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빼는 방법은 그냥 물을 팍 삶아서 먹여버려. <웃음> 그러면 쏙 빠져버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 않고는 도저히 안 빠져. 그 다음에 이제 기어라고 있어. 기어하는 사람은 보면은 꼭그 말을 기운단 말이야. 비단결처럼 막 기워. 응? 매일 보면서도 그냥 반가운 채 해가지고, 500년만 일쇠. 아, 그리고 또 이제 감기 들어서 띵띵 부은 놈한테도 부었다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랐다하하에요로비하다에쩌럽이하고어쩌 뒤에 러서는꼭 뒤에 가서 이제 한 턱내 한 턱. 깜짝고는 눈을 깜짝깜짝 합니다. 응? 양심이 있으니까 눈이 제대로 안뜨시 이거 딱 보면 알아버려, 그냥 아주. 그게 업이여그 본능이라. 그렇게 구업이 무수하. 네 가지나 데 그건 또. 그 다음에 이제, 의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지는 업이 있잖아요. 탐심. 탐욕이 꽉찬 사람. 욕심이 지나치면은 탐욕이에요. 실제는 욕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의욕적으로 식욕이 있고, 뭐, 세격도 있고, 이렇게 명예욕도 있는 건 좋은데, 과분하게, 지나치게 욕심을 내버리면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 탐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은 여자고 남자고 운입술이 오그라졌어요. 하도 긁어먹어가지고 있는 게 오그라져 있어. 요거 아주 복잡합니다. 스님들도 그렇게 생긴 것은 10년 지내야지 이것이 안 펴져요. 오그라져가지고. 그래서 연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에요. 괜히 하는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은 아랫 입술이 이렇게 처진 놈이 있어요. 에헤. 이런 놈은 더 복잡합니다. 막 받아보니까. 아무나 막받아보라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막받아보라 이거 복잡합니다. 그렇게 업이라는 게 수천년 말년 내려오기 때문에 일시 안 고쳐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그 응? 다음에 이제 진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성을 잘 내는 사람, 화를 벌컥벌컥 벌컥 내는 놈. 그 사람은 대개 보면 눈이 커요. 눈이. 그러니까 썩 내려면 눈부터 키우고 입이 오그라지면 되게 해보면 꼭 그래. 응? 그 어쩔 수 없어. 이게 본능이라. 그것은 그냥 어쩌고 혈락해서 는게 아니라 그냥 자동 그리 돼버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실수해서 만든 작품이야.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너무나 엄마를 괴롭혀가지고 열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저녁마다 말안 들으면 오입 간다. 오입 이지을 하니까 엄마가 끔쩍 끔쩍 놀래다 보니까 눈이 커졌단 말이야. 이게 속에서 같이 커가지고 이놈이 나오자마자 눈이 큰 놈이래. 그래서 눈큰놈겁많다 그러잖아요. 이 썩내는 놈은 사실은 겁이 많은 놈이야. 그러니까 썩내는 놈 보고 놀릴 필요가 없다 그놈은 겁이 많아서 지가 놀랜 것이니까. 이거 응? 잘 봐야 돼. 근데 이제 또 어리석은 놈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놈은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눈이 제대로 안 떠져요 그래서 이제 의처증, 의부증 환자는 눈이 붙었어 하루 종일 의심만 하니까 이 놈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참 희한한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 눈이 적은 놈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출세하려면 정보부 계통으로 가면 좋아. 하루 종일 의심만 하고 다니니까 뭐. <웃음> 그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인생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딱 보면 그 사람 심상을 알고 미래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 그런 것이고 그 관상은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걸 그때도 고쳐야 돼. 이거 고치는 방법이 뭐냐? 소극적이지만은 시박참회를 하는 거예요. 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아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기예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초석으로 10아 시박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본인은 좋지만 은 남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해는 안줘 해는 안 주지만 이익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집어야 돼요 이걸 확 뒤집어버려요 그 뒤집는 방법이 바로 십선법이야 십선운동이고 이게 대승불교예요 소승은 안 하는 거 지약이니까 대승은 작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선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살생 안 하고, 방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방생을. 이제 미꾸라지부터 그냥 인간 방생까지 막 그냥 살려줘버려. 그 미꾸라지 방생 잘하면 재수가 있어요. 왜 재수가 있냐? 미꾸라지도 그 목에 그 금티 둘린 놈이 있어. 그 놈을 잘하면 은그 놈이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고 이제 그놈이 용이 돼야 그러면 다음 생에 가서 이제 농사도 잘 되고 타임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수가 있다 그런 것이요. 방생이 그참 좋은 겁니다. 몰라가지고 그까짓 거 하는데 천만의 말씀, 엄청 좋은 방법이요. 업을 아주 그냥 확 녹여버리는 거. 응? 그다음에 도적질 안 하고 근면하게 살면 돼요. 대게 도둑놈은 기울르거든요 예? 요새 도둑놈은 좀 빠르더만 그런데 옛날 도둑놈은 하루 종일 낮에 자고 저녁에 움직입니다 기울르니까 예? 그리고 말도 없이 가져가버려 그것이 도둑놈이야요그데 지금은 그냥 낮에도 가져가고 밤낮도 없니요 요새 도둑놈은 나쁜 도둑놈이야요 예? 그래서 그 부지런하면 도적질 할게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건 일도 아니니까 요새 그 다음에 이제 그 음행은 안할수 없고 사음을 하지 말아요 사음을 말하자면 나무여자 나무 남자 손 대면 안돼 이게 예? 나무 거은손 대지 말고 자기 것만 가지고 놀면 돼요 그걸 정음이라고 그래 정당한 성생활 그 가정이 편하지 않아요 예?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니 맞아안맞아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사음을 하지 말고 정음으로 정당하게 성생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럼 불교가 다른 겁니까? 잘 살기 운동인데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망을 하지 말고. 어?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만 해. 진언. 진짜 말. 참 진짜. 말씀 문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전 구급 진언이지않아요 진언. 응?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더러워진 입을 수리하자. 그 말이야. 수리. 수리수리 수리하자 수리 수리하자. 마수리 크게 대수리하자. 수수리는 한 번만 하면 안 되니까 거듭 거듭 그리고 마지막에 사바, 사바, 사바, 쫙쫙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불 끝을 이마다 사바, 사바, 사바 하니까 그것이 사바, 사바야. 그것은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바, 사바를. 안 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우리 말이 참 수리는 전구업진에서 나온 거예요. 뭐 집수리, 구두수리, 시계수리. 전부 수리는 싹쓸이 정부업 지느니 그것이 기본이라니까. 응? 이게 본래는 수리가 아니에요. 본래는 범어로는 뚜리뚜리 마뚜리, 뚜뚜리 쓰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미가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 이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야 돼. 이게 완전히 한국 불교는 한국화 된 거예요. 응? 이거 잘 봐야 돼. 불교가 그냥 원시불교로 가자 이거는 한참 후퇴하자 그 말이 그렇게 하면 안돼 한국 불교는 벌써 대승불교 소승 대승을 싹 지내서 일승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21세기는 일승으로 해야 되지 대승 가지고도 지금 약합니다 요걸 잘 봐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양설를 하지 말고 정어를 해야 해 바르게 말하는 거이 정론이 통하려면은 사람들마다 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정어 이게 아주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악구하지 말고 애어로 해야 돼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같은 말이라도 에? 이빨은 절대 물고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 이럴 때도 혀로 사랑한다 뭐, love, I love you 이렇게 해야지 에? 이빨은 물고 나너 사랑한다 여지러로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입술이 참 이거 묘한 놈이요. 애어라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여자들은 남편을 모시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남편한테 그 사바사바 하는 것은 입술만 가지고도 다 되잖아요. 뽀빠내줘도 말만 부드럽게 하면 다 되는데, 꼭 듣기 싫게 해가지고 이빨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그걸 알아요. 여자한테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귀찮으면 그냥 이빨을 빼야 말을 못하니까 그냥 주목 다짐로 했잖아요. 조심해야 돼, 이게. 응? 절대 악구하면 안 돼. 애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여하지 말고 싫어. 이실 직거를 해야 돼. 항상 말은 사실대로. 응? 남자들도 그 말로한테 절대 보살님들한테 자기 보살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 또요, 보살도 거사님들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 응?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예를 들면, 동창에 회 남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꼭그술 퍼먹고 딴 소리 하는 걸 내가 들어보면 뭐라 가냐면 그래. 분명히 늦게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오자마자 씩씩 웃어요. 남자는 꼭그 잘못하면 웃어요. 지가 잘하면 썸을 내고. 이거 확실히 시한한 표정이 딱 보면 알아. 근데, 하는 말이 아, 또 오늘은 동창들이 많이 왔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안 왔더라. <웃음> 여지그러고 있어요. 예? 그 뭘라 뭐 그러는지 몰라. 아, 나 같으면 거짓말이라도 아, 여, 옛날 여자 동창이 애인이 왔는데 하떻게잘해주든지 아, 예? 그냥 못올 뻔했다. 이래야 되는데, 아, 그냥 한 놈도 안 왔더라. 여지그러니까 그, 누가 믿어 줍니까?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귀신인데 딱 보면 아주 귀신같이 알아버리는데 항상 이실직거 해야 돼. 응?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을 버리고 보호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응? 100% 줘야 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뭐라도 원하는 건 상대를 위해서 줘 버려. 그러면 탈이 없잖아요. 그것도 자비심으로. 응? 뭐 꾀를 내서 억지로 막 조건으로 이렇게 걸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시 하는데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에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그 무엇을 위해서 불공을 할때 예를 들어서 또 남에게 무엇을 줄때 조건을 달아서 주면 그거는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그왜 그러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해지는 게 공부지 조건이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복은 됩니다 복은 지니까 되는데 복덕은 되지만 공덕이 안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보시를 해도 같은 보시라도 공부가 되고 공덕이 되느냐 그러면 무주상 보시를 해야 돼요 마음에 아무런 조건 없이 탁, 희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덕이 됩니다. 근데 내가 부처님한테 잘했다. 나는 무엇을 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일이 안될 때는 원망을 하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오히려 나쁜 결과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보시는 무주상 무엇이로 하는 것이 복덕도 되고 공부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